어, 나, 나. 배너라고 그 응. 알지 현수막 현수막에 응. 무늬를 입힐 수 있단 말이야 그걸로 방수 만들어야 돼 이따 활나 날카로운 어 나도 있어 아, 있어 아 얘들이 활 쏜다 그러니까 아 앞에를 먼저 막아 많으면은 방어 좀해주고 <목소리> 이제 스레드 그거 더 샀대. 무슨 <목소리> 데야 아니야, 아니야, 너가 레드 좀 막아줘봐. 내가 이아 <목소리> 뭐가? Okay